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또 어제처럼 재개발 지역의 이제 불인니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을 하나라도 들고 계신 분은 이영상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근데 너무도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더니 기초적인 질문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 그래서, 아, 기초, 그것도 조금 한 번씩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적이 있어서 어,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늘은 질문 주셨던 분 중에, 소장님,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요, 이제 데이터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아예, 대연상부역에 8사의 매물이 하나 있고요 어, 감정평가는 1억 6,325만 원이고에, 프리미엄은 6억 5천이고, 매매가는 8억 1,300 정도 되는데, 어, 이거 뭐 나중에 집한채는 대략 한 9억 한 6, 7천 정도에 사는 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제이 말씀을 드렸겠죠. 제가 어, 조합 분양가는 3억 6천 205만 원 정도네요. 이랬더니 어,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준비할 돈은 7억 3천 167만 5천 원입니다. 이주비 승계 받으시고 어, 취득세 뺀 금액이 이 정도 목돈은 있어야 지금 사가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 한열분 중에 대섯 분은 뭐라고 어 질문이 되돌아오느냐면요 그러면 소장님 7억 3,160 얼마 내고 나면 돈더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딱 질문이 이렇게 들어와요 만약에 돈더 내는 게 있다 하면 그러면 7억 3,100에다가 나중에 분양가 3억 6,200을 다 보태갖고 그게 집한채 가격입니까?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시고 에 예.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도 말씀드리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프리미엄에 조합은 분양가 더한게 대충 집안채 가격이고요 거기다가 취득세 더하고 그 다음에 돌려받는 비례율만큼은 집값에서 빼주면 그게 집안채 가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이것만 알면 집안채 가격 다알수 있거든요 어, 소장님 아까 뭐 말씀하셨던 프리미엄 6억 5천 짜리가 집안채 얼마에 사는 겁니까 도대체 <웃음> 이렇게 질문을 주셨다라고 가정하면요 답변 조합은 분양가에다가 예. 이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간편하고 편합니다 분양가에다가 예. 프리미엄을 더 하세요 이게 그냥 집안채 가격인데요 어, 여기에 추가로 취득세는 내시겠죠 세금 내는 거 다른 일반 분양가 분양 뭐 받은 거집한채 9억입니다 10억입니다 하는 거그 지득세 하나도 일어나는 안보태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비교할 때는 분양가에다 프리미엄만 더하시고 맞죠 여기다가 빼기 재개발은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뭐냐면 권리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비례율만큼 내 집값을 부풀려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집값을 부풀려가 인정해준다는 거는 그 비례율만큼을 내가 사는 집값에서는 빼준다는 뜻이겠죠. 비례율 곱한 금액. 어, 그, 이게 권리가 빼기 감정평가액이에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 요렇게 이제 비례율 곱한 요 차액. 어, 요것만큼은 집값을 되돌려 받는 거니까 빼는 거예요. 어, 선생님 뭐그래 어렵게 설명합니까? 좀더 쉽게 얘기해주세요.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려고 했죠? 방금. <웃음> 그래서 좀더 쉽게 계산을 하면요. 이 어, 물건은 감평가가 1억 6300인데 계산하기 좋게 그냥 1억이라고 해볼게요. 1억짜리 감정평가예요. 어, 비례율이 만약에 계산하기 좋게 15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물건은 1억 5천이 권리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1억 5천이 권리가예요. 원래는 1억짜리 였는데 어, 이걸 1억 5천 지 준다고 하네요 내 집값이 5천만 원이 슝 하고 올라갔어요 5천만 원 만큼이 그러면 내헌집 가격을 헌집 줄게 새집다 오잖아요 재개발은 헌집을 나는 1억짜리를 줬는데 어, 기분 좋게 이거를 1억 5천으로 받은 걸로 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집값을 낼때 세집다워할때 세집가격이 조합은 분양가인데 세집가격 줄때 5천만원만큼 덜 줘도 되잖아요. 원래 1억짜리였는데 1억 5천으로 내 집값을 치준다라고 하니 그래서 이것도 3억 6천 이0뭐 복잡하니까 3억이라 칠게요. 3억만큼 조합은 분양가라서 세집가격을 다 받아가겠죠. 그죠? 3억만큼을 줘야 되는데 내 헌집을 1억짜리를 1억 5천에 치준대요. 그러면 5천 덜 줘도 되잖아요. 남은 돈 1억 5천만 더 주면 돼요. 요 남은 집값 더줄거 요게 뭐냐면 추가 분담금이에요. 소장님 추가 분담금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 추가 분담금은 소합은 분양가 빼기 내 권리가 이게 추가 분담금이에요. 내가 내야 될 집값은 권리가 더하기 추가 분담금, 요렇게 한개내 집값이거든요. 그 권리가를 자꾸 자꾸 크게 인정해주면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은 자꾸 자꾸 자꾸 작아지겠죠. 그래서 권리가가 자꾸 자꾸 커지려고 하면 비례율이 자꾸 자꾸 올라가는 지역에 물건을 사면 권리가가 더 커질 거잖아요. 낼 돈은 작아지고.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설명이 자꾸 옆길로 가면 또 길어집니다. <웃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아까처럼 집한채 사는 게 얼마 칩니까? 이러면 조합원, 분양가, 브라스, 프리미엄 6억 5천원은 다 받아가 나가는 거잖아요. 매도가 그죠? 나는 돈이 나가는데 매도가 받아가 나가버려요. 매도와 나와 정산이 끝나는 돈이에요.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파는 매도와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나중에 내야 될 돈이랑 지금 인정되는 간평에게 비료를까지 곱한 그 권리가를 그거 다 빼고 나면 내야 될돈다 합한 게 좁은가잖아요? 어, 여기다가 아까 빼주기를, 어, 권리가 빼기 감정가 한 거. 이게 내가 되돌려 받는 돈이라 했죠. 요것만큼을 차익을 빼주는 거잖아요. 되돌려 받을 거니까. 집값에서는 빼야 안 되겠습니까? 요렇게 뺀게 집값이에요. 보통 일반 분양가 뭐 7억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요 7억 계산할 때 취득세는 넣어가 계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와 비교할 때는 요까지만딱 넣어서 비교하면 됩니다. 조합 분양가 더하기 프리미엄 빼기 권리가에다가 감정가를 뺀그 금액만큼 차액 되돌려 받는 돈이니까 요거 빼고 해. 여기서 그냥 최종적으로 내가 사는 집값은 도대체 이게 뭐 얼마치가 사는 거야 이럴 때 취득세 낸 것까지 하면 이게 집안체 가격이에요. 자 한번 풀러보세요 재개발 지역의 집안체 가격 제일 먼저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그 다음 뭐 더하라고 해? 프리미엄 그 다음에 세금도 냈으니까 취득세 더할까요? 취득세 더하고 여기까지 계산됐죠? 여기서 빼기, 되돌려 받은 돈제해주면 되잖아요. 빼는 돈이 뭐라고 해? 비례율이 높으면 높은 그 금액을 감정가에다 꼽혀서 그게 나온 게 권리가라 그랬죠. 권리가에다가 어, 감성가, 뺀 금액, 요게 되돌려받는 돈의 차액인 겁니다. 차액. 요거를 빼준 게집한채 가격입니다. 이제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요 공식을 넣어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이제 요 대연상부역 계산해 보는 거죠. 아직 비례율이 일반 분양가가 정확하게 나와야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 그래서 뭐 어쨌거나 뭐 계산하기 좋게 집값 계산을 한다. 조합은 분양가 3억 6,205만원 더하기 프리미엄 6억 5천 더하기 요거 취득세 계산해보면 대략 한 3,800정도 나옵니다. 요거지득세 더하고 뭐 빼기 아까 여기에 빼는게 권리가 빼기 감성과 행거를 여기 빼줘야 될 건데 이게 비례율이 150이 될지 뭐 170이 될지 130이 될지 뭐 그걸 모르잖아요. 레이카운티처럼 200이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150이 된다고 라 그냥 가정을 하면 1억 6,325만 원의 절반 그만큼을 여기 빼주면 되겠죠. 우선 어림으로 하면 8천 얼마 정도 됩니까? 8천 160 정도 되나요? 이 정도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면 대략 집값이 9억 6천원 7 0백 정도 됩니다. 이집한 채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혹수로 간단하죠. 알면 얼마든지 집값 계산할 수 있는데 모르면 도대체가 뭐 소장이 불러주는 금액 들고 7억 3천 0 정도 든다 하는데 뭐 돈이 다 들어간 거야? 뭐 조합은 분양가를 터하면 되는가? 지금 계약서 쓰는 금액이 8억 1300인데 8억 1300에 그러면 뭘 나중에 분양가만큼을 또 내는가? 헷갈리잖아요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조합은 분양가 더하기 프리미엄 어, 빼기 권리가 빼기 감정가 한 내가 되돌려받는 더 인정해주는 내 집값의 차액 그거 빼고요 어, 그 다음에 취득세 냈으니까 취득세 도하고 집안채 가격입니다 그게 너무 쉽죠 어, 오늘은 여기까지 재개발 지역의 조합은 입주권 집안채 가격 얼마 칩니까 계산하는 거 추가분담금이 뭡니까 그거 계산하는 거 추가분담금은 조합은 분양가에서 어, 내 감정가에다가 비례율 곱한 금액 그게 권리가라 했죠 권리가를 뺀 차액 그게 추가분담금입니다 그럼 추가분담금은 언제 냅니까 그 추가 분담금이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1억을 계약금 10% 천만 원이겠죠. 중도금 6개월 단위로 천만 원씩 6번. 잔금 30%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냅니다. 추가 분담금 1억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렇게 쭉다 납부를 하는 거예요. 와제개발참 쉽습니다. 그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어디에 도움되느냐 초롱부동산 유튜브가 맞춤 영상으로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걸 눌러 많이 눌러주시면 <웃음> 그 다음에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저한테도 도움되지만 초롱부동산에서 올려드리는 어, 이런 어떤 영상을 빨리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까지 설정해두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위인해주시면 저도 더 힘이 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초롱소장과 함께 쭉 유튜브 영상 하나씩 쭉 다 챙겨들으시면 요 어,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박찬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아낌없이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퇴근하겠습니다.